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같이 같이 1, 2,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보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반갑게 샬롬이라고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아멘 샬롬 샬롬 이런 식 하지 말고 샬롬 이렇게 더 방금 시작 샬롬 아이 m Shalom. Shalom. Shalom. Shalom. Shalom. s h a 고 o m s h 고 l o m s h a l 일 m 기타 치는 고1 s h a 고 o m Shalom. Shalom. s 드럼 하는 또 우리 친구도 다 이번에 오늘 새롭게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아, 예배하는데 전혀 어색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취향이 잘맞아 <웃음> 어우 이것들이 내 취향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춰서 스펜톤니어서 새누리 오라클도 하고 얼마나 어우 여러분 앞에 자매 둘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그 그루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게. 이미 빠져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10년을 해도 쉽지 않은 모션인데 막 저절로 나오는 거라 할렐루야 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도의 집을 하니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세대가 네. 같이 세대가 세대가 이어지면서 함께 전혀 낯설지가 않고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 그래서 우리 또 어,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아래 세대 내려가서 우리 어린이부도 네, 이렇게 계속 키워가지고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오십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이 살아났습니다 아우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내 쉬는 시간이 한 5분밖에 없어요 숨 돌릴 숨도 없어 오늘은 막 이 워십 팀 찬양을 또 듣고 싶어 가지고 예, 보통 때는 한 1, 2분쯤 지연돼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늘만 시작하기 전에 올라와 가지고 또 30분 워십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영영 팀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청소년 찬양 팀에게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겠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또 1층에 내려가서 또 자기들끼 또 예배하고 또 나중에 올라오는가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냥 있을 수 없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어, 지난 주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많죠. 그 사건들 가운데 유독 이 기사에 제가 자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머물더라고요. 그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사건의 기사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 기사 그대로.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소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평택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사고 당시 높이 1미터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각형의 통형태인 이 기계는 A씨의 전신이 빠질 정도로 깊지 않은데 A씨는 상반신이 배합기 내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음. 어, 이 사건을 두고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냥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그냥 사고를 당하는 뭐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거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스물살 여청년이잖아요. 자기 꿈은 자그마한 빵 가게를 차리는 이제 그것이 자기 꿈인데 그 젊은 청년이 참담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공장의 기계를 다시 가동했다는 겁니다 사고 원인도 사고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빵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기계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리고 있다 이 기사를 담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제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던 직원들은 오늘 그 작업장에서 기계를 돌려가며 일을 해야 했다. 어쩌면 오늘은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었을까? 또 어느 기사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는 밤. 누군들 막고 피할 수 있을까? 인생은 참 아프구나. 인생은 참 아프구나. 이런 그거를 또 썼더라 저는 지난주에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 생각들이 스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독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저기 보면 누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누구는 앉아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잔치하니까 교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구절은 굉장히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누구나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앉아 있고 음식 먹고 교제를 나누고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 때문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저 1절 말씀은 앞에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면 앞에 사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는 어떠했던가요? 자, 3절을 먼저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며 이러되 같이 읽을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저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나서로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으로 앓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는 음식을 먹을 수잘 먹을 수 없을 상태였을 것이고요 스스로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11장 3절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39절에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같이 봅시다. 시작. 저 39절에 보니까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3절에서는 중병을 알아가지고 혼자 스스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군가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39절에 넘어가니까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아니 무덤 속에 던져져야만 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며칠 지나니까 그 시신에서 냄새가 풍겨 실제 성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가족들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 침, 침울한 분위기에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 오빠가 갑자기 죽잖아요 이것이 나사로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처한 현주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나사로가 지금 어떠한가요? 아까 보니까 숨 쉬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네요 교제하고 있네요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진 그 자매들은 막 부지런히 막 일을 하고 있네요 마음대로 활동해요 자. 이게 보통 일인가요? 아까 12장 2절에적구들이 보통 일인가요? 이게 보통 일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는 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아침에 물론 식사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어요 호흡도 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교우들과 반갑게 교제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죽음의 터널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제가 여기에 서 있을까요? 나사로와 같이 죽음의 터널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제가 여기 서 있어 설교하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칼럼 제목에 눈이 간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몇 번이나 죽었을까 하는 제목이에요 몇 번이나 죽었을까 그 기사가 눈에 쏙 들어와서 그 기사를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이런 기사입니다 나는 살아 있으나 여러 번 죽었다 몇 번이나 죽었을까? 어떻게 살아 여기까지 왔을까? 천명일까? 손금에 내 삶과 죽음의 도표가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일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함께 실재할수 없었다 죽음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나는 여러 번 죽었지만 살아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여러 번또 죽을지도 모른다 그 죽음은 언제나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죽음을 외부의 추상으로 남겨두고 그곳을 향해 걸어간다 이 황공구 시인이 쓴 칼럼이에요 저는 저 제목이요 한번 보세요 몇 번이나 죽었을까 이 제목이 계속 내려서 떠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기억력이 그런데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내는 얼마나 기억력이 좋던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보 몇년몇월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고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하나 기억을 되새겨서 한 번씩 이야기할 때는 저는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언제나 또렷한 기억 중에 기억 어떤 기억인가 하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그 순간들의 기억은 제가 기억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몇 장면만 잠깐 소개하면 우리 부산에는요 온천장에 가면 온천 지하철역이 있어요. 거그 바로 옆에 8자선큰 대로변이 있어요. 그 대로가 제 대학 다닐 때도 이미 그 도로가 이미 닦여졌어요. 대학교 졸업반 때인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어머 뭐그 온천장역까지 아마 걸어 왔어요. 친구들이 또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 건너가는데. 이쪽 4차선, 우리가 먼저 다는 4차선 차가 이미 꽉 채있기 때문에 쉽게 4차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어느샌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나도 막손사가 친구들 가니까 싹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앙선 넘자마자 앞에서 차가 쫙 하고 지나가는데 와들짝 놀라가지고 뒤로 차 빠져버렸거든요. 아, 나는 분명히 이를 봤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늘장 안 보였어요. 내가 잘못 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양반이 불 끄고 오다가 갑자기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 갑자기 차가 팍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뒤로 잡아주고 말았거든요 1초 순간도 아니었어요 1초만 제가 빨리 갔다면 아마 즉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게는뭐 사람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밤 11시니까 차들이 얼마나 싱싱 달리겠어요 아 그대로면 무단 횡단 한다고. 여러분 제발 무단 횡단하지 마십시다. 제가 그게 혼쭐이 왔어요 혼쭐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그 온천장 역도로 저는 가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쪽에 뭐 모모스라고 좋은 카페가 있다는데 아, 그 별로 왜 가면 기억이 나 가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지. 정말. 이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6년 전에 제가 노에서 일을 보고 이제 교회 쪽으로 오다가 어아 갑자기 잘 달리는데 배경 터널 한 20m 앞에서 갑자기 차가 깨, 깨, 깨, 깨, 깨 소는 거예요. 한 시간이 지났어요. 갇혔어요. 무슨 일인가? 뭐 안에 사고가 났겠지요. 그런데 얼마 뒤 알아보니까 바로 내 앞에서. 사중추돌사고 나서 한 명이 죽고 일곱 명이 크게 다쳤어요 차들은 완전 엉망되고 제가 만약에 30초만 좀더 달렸더라면 그 터널 안에 제가 사고 당하지 않으려는 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또 올라가면 예, 네,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성수대교 이게 1994년 10월 21일이에요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 성수대기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32명이 죽었잖아요 한5 0 명이 추락했어요 물속에서 몇 명은 건져내고 32명이 죽었는데 버스 빠지고 성압차도 빠지고 그 다음에 승용차도 빠지고 그 버스에 그 등교하는 학생들 무학여중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참변을 당했어요 32명이나 지금부터 28년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우리나라 3대 붕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삼풍 백화점 이어서 성수대교. 그런데 왜 제가 성수대교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제가 성기도 무학교회가 성수대교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교구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성수대교 저쪽 편과 이쪽 편압구정동과 이쪽 편에 내 교구가 있어가지고 아침 9시에 직원회의를 하고 나면 성수대교를 늘 들락날락 했던 자가 아, 조입니다 아마 그날도 사고가 만약에 한 2시간쯤 뒤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제가 9시에 직원회의를 하고 교직원회의 하고 9시 20분, 30분이면 아마 성수대교를 타고 건너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는 7시 38분에 일어난 거예요 와, 제가 그 다리 위에 있으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프타임의 바포드라는 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는 모험과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3엘상 20장 3절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실로 자기는 분명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래서 다위선 그 10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하자는 내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앉아있지요? 아침 식사하셨죠 그리고 아마 이 예배 끝나면 또 김밥도 드시고 컵라면도 드시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어제도 우리 좀 나들이 갔다 왔지만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내 의지의 결과인가요?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이게 내가 다잘 살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 예배 가야 되겠다 예배드릴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내 의지의 결과인가요? 내가 잘 살아서 내게 주어진 보상인가요? No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가 설교하고 있고 내가 밥 먹고 있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 그런데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2절을 다시 띄워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할세?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하여 뭐할세? 잔치할세 그때 저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 그러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모셨고 그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 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냥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잔치하는 것도 부족해서 아 이것으로 부족해 이것으로 안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다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 옥합 저 300대나련 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요즘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 옥합을 찔끔찔끔도 아니고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잔치로 되겠냐는 거예요. 잔치로 되겠냐? 주님께 최대 최고의 정성을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자 냄새가 바뀌어옵니다. 무덤가에서 풍기던 그 냄새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 냄새, 그 냄새가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어떠한가요? 나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물론 식사도 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호흡도 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같은 죽음의 턴을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여기까지 이런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요? 오늘 내가 여기 있어요 누구의 은혜인가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 잔치 한번 버려본 적이 있나요? 향유를 한번 부어드린 적이 있나요? 진심 어린 감사를 제대로 한번 표한 적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잔치,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잔치, 어떤 감사를 원할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41절에 보니까, 도를 옮겨 놓으니 같이 읽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 감사를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데 저 구절에서 제가 세 가지 감사를 발견했어요 세 가지 감사 첫째는 무덤 앞에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감사드리고 있는 저 자리가 무덤이에요 무덤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슬픔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모두들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주저앉다가 남을 막 원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에 보니까 무덤 앞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건데 원망하잖아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무덤입니다 또 무덤에서 풍기는 냄새는 더욱더 가슴을 점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탄식하고 한숨짓고 원망짓는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 무덤 앞에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냐? 무덤 앞에서 감사해요 절망인데 감사하고 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감사가 발하여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로 인한 감사죠. 예. 주님이 직면한 것은 주님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문제예요? 나사로의 문제예요. 제 삼자잖아요. 그런데 그제 삼자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체감, 동질감 가지면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일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무덤 앞에서 감사 그리고 남의 일 때문에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될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예요 자,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냄새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를 선감사, 미리 감사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선감사, 미리 감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베세다 들력 보세요 베세다 들력 500의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작은 아이가 이 바친 도시락 하나 들고 뭐 하셨느냐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어떤 감사일까요? 선감사죠. 하나님.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여기 모인 수천명의 군중들 다 먹여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베세다 들리게 서들어진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성감사란 말이죠 미리 감사란 말이죠 야 이게 진정한 감사다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잖아요 그 감사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정에큰 기쁨이 찾아왔잖아요 나의 감사는 어떠한가? 내 감사는 어떠한가? 나의 감사의 색깔은 어떠한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절망 앞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무덤 앞에서 감사가 있는가? 잘 풀려나가고 잘될 때도 감사하지 않는데 음,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가 무덤 앞에서 감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덤 앞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일 것이고 이건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한 감사 이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바울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감사가 그 바울 서신에 막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데 그 감사가 자기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건 거의 없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성도들 저기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에베소서 성도들을 딱 자기가 보고 나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성숙했어 그리고 성도들끼리 너무 사랑으로 끈이 묶어져 있어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기를 뭐 하지 않고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예비소 성도들 믿음 좋네요 감사합니다 성도들 보니까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두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다니 저렇게 서로 사랑하다니 저렇게 챙겨주다니 저렇게 금륜이 여기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자신 감사 아니에요 남의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우서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거든 이게 무슨 구질인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아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에루살렘 교회가 어림을 당할 때 궁핍을 당할 때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헌금으로 연보로 이 에루살렘 교회를 도왔고요 참그 모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의 기도 이런 것들이 사도바울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 동력자가 디도라 디도를 보니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 열정, 마음을 그대로 자기 동력자, 디도가 가지고 있는 거라 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열정을 디도도 가지고 있나요? 고린도 교를 향한 애정을 내 동력자 디도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누구 일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로, 남의 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남의 일로 인한 감사감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보면,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와 성김과 봉사를 보면, 예. 네, 그다목원들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성기고 있으니 감사가 안 놓겠어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제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선두주자 스쿨 매주 토요일 열리는데 어느 한 목장, 목자 부부가 자 앞이 입구에서 서성거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목원식구들의 아이를 세 명씩 데리고 오는 목원들이야. 아이 데려오니까 쫓아 주차장 바로 나가서그 아이 하나를 털 썩. 또그 안에도 또 아이 하나 또 안고 그래가지고 그 목자들은 아이를 보고 그 부모는 선두자 학교 들을 수 있도록 하, 내 마음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목원들을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놀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일로 인한 감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될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죠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행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 선감사 미리 감사 드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게 여러분 의지의 결과입니까?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닙니까? 제가 지난달에 그 교단 총회가 창원 영락, 아, 창원 양국교에서 열렸어요. 제가 총대라 그 창원 양국교에서 2박 3일 총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총회 가면 막 하루 종일 회의해서 사실 총회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게딱 하나 있어요. 총회 가면 전국 각지에서 이 총대들이 모이니까 제 신대원 동기생들을 총회 가면 만나고 볼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제게 반가웠고 신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둘째 날 저녁에 식당 하나를 잠깐 만하게 빌려가지고 우리 신대원 동기 총무가 있어요. 그 정모가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동기생들 다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동기생들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눈밖게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신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1년 했는데 제 기숙사 룸메이트 그 친구를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와, 그 전라도 친구인데 연세대 나오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매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제게는 열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룸메이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와살았었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까지 계속 둘이 붙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지나간 네, 졸업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한건나김 목사 딱두번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러더라고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만 큰준비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나 지금 살아있는 게 진짜 은혜다. 살아있는 게 은혜지. 이야기를 이몇번 싫어하는 거예요.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져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다.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게 은혜다. 우리 발산동에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이목사님 살아있는 게 은혜지요. 이게, 이게 또 계속의 명거리요 살아있는 게은혜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살아있나요? 호흡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하며 대화 나누고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첫째는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은혜를 받았는데도 입싹 닦고 있는 사람 롯과 같은 친구, 롯, 롯,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조카로 보지 않고 진짜 아들처럼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장성하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친구가 전혀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아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배은망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의 유형이 저는 롯이 아닐까 두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가른 유다죠 가른 유다. 스승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은삼십의 스승을 팔아버렸잖아. 은혜를 뭐로 갚아요? 원수로 갚아요. 이런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구구절절 감사가 넘치는데 제가 다윗의 감사를 쭉 한번 정리해보니까 한 다섯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특징. 와, 이게 다윗의 감사구나. 와. 그러면서 다섯 가지 감사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대충 대충이 아니라 생각날 때가 아니라 아, 깨달을 때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하며 감사하며 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그랬어요. 그냥 이걸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자 시편 42편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감사할 때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크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10편,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뭐하며 크게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랬어요 마르다가 마리아 같은 거죠 크게 감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물질로도 감사하고 있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 생각하니까 감사가 막 차올라 그러니까 막 돈 따질 게 없지 금이나 어이나 막 하나님께 감사함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 감사해요 다섯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감사하리라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해도 모자라서 영원히 감사하겠대 10편 30편 12절 이는 같이 급읍시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성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할렐루야 감사하리라다 아멘 이게 좀 와닿으세요? 그런데요 한 걸음 더나가요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 항상 스스로에게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물어 항상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묻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런 다위세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요 오히려 그 시련과 어려움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았지 않았을까요? 말로만이 감사,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 번은요 한두달 전에 이 기사를 봤어요 한 동네에서 병원 하나가 개원됐는데 아마 그 개원하는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탈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 개업하고는 한 가지 결심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병원 오픈하고 손님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70번 내지 80번 감사를 하게 되더래요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병원 안이 잔치집이 되어버렸대요 계속 감사하니까 잔치집 아니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그 잔치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와 나도 한번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목양실 들어자마자 감사를 계속 해댔거든요. 턱 앉으니까 예전에 생전에 안했던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 짓기 전에 옛날 성전에 있을 때 여러분 제 목양실 형편 아시는 분 조금 계실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보다 더 작아요. 문도 하나 창문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좁은 자리에서 공기를 잘안 통하니까 언제나 앞에 들어 문한 30cm 열어 놓고 15년을 지냈어. 창 창문도 거의 없는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 목야지에 들어오니까 창에 창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열어 놓고 새 <웃음> <웃음> <세> 공기들이 좋다. <웃음> <웃음> <웃음> 좋다. 컨테이너가만한 <웃음> 박스였거든요. 거기서 지금 얼마나 큰지 예 소파도 막 누워도 되고 막 안에서 막 운동도 할수 있고 막 <웃음>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또목욕실문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삥 돌아가가지고 비 오면 우산 탁 펴고 또비맞아가면또 화장실 가서 문 우산도 탁 닫고 또 벌리고 또나 우산도 탁 펴고 또 나와서 모여서 들어서 모자서탁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목욕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러 뭐, 안에서 뭐, 냉, 뭐 뭐, 뭐, 뭐, 뭐, 커피 끊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물 들어가려면 또, 어디 또 가야 돼. 네, 화장실에또물 받으러 또 가야 돼. 지금은 뭐 탁, 물 가지고 커피 먹을 수 있으니, 차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는 거요. 제가 24시간 연속 예배 때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웃음> 권사님 오시네. 제가 아침에 붙자 날 아침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찬양하고 있더라 장로님이 저렇게 예배하시니 권사님 저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니까 여기 청소년들이 여기 들어가 앉아 있는데 졸면서 예배하고 있어. 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저 저 어린 어린 애들이 저서 어 자고 아침에 그렇게 나와 졸면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이 앞에 예배자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지 계속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24시간 연습 이것만 적용하니까 그냥 잔치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잔치하는 집과 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잔치집과 같아요 우리 모두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나사로의 가정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사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던 주님처럼 감사 한번 해봅시다 주님처럼 남의 일 때문에라도 감사가 그치지 않는 할렐루야 그리고 미리 될 줄로 알고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도 하시고 손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풍겨져 나온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땅히 우리는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 보세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게 나사로의 가정만입니까? 내 삶을 돌아봐도 나사로와 같이 죽음의 터널을 내 기억만으로도 수없이 많은데 아마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는 세발의 피예요 이렇게 이야기 세가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목소리>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날 성도들이 이 감사가 살아있어서 아 우리 삶이 잔치집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잔치집이 되고 교회에도 잔치집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잔치하는 인생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면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남의 일 때문에라도 감사하셨고 될줄로 알고 미리 감사했던 주님의 감사가 제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많은 집 잔치하는 집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탐이 아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시고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번 두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